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굴이 약간 싫어보이고 퍼져보이고 탄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한 3주 전쯤에 굉장히 좀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했는데 이게 좀 사람이 나아지고 나면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감기가 좀 나아질 때좀딱 봤더니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탄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나만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좀 쳐져 보이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두시면서 그래 요즘 네 얼굴이 이렇게 팍 퍼져 보인다며 아프고 나면 좀 늙어 보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퍼져 보이느라는 그 표현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 얼굴이 그 정도인가 <웃음>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내 얼굴이 좀 퍼져 보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어우 oh, 원장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쪼금 찾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약간 좀 자신감 떨어지는 얼굴로 상담하기가 좀 부끄럽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터진 얼굴을 좀 쫀쫀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놀람> <놀람 했고요. 토요일에 <놀람>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이가 들어서 처지는구나 뭐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긴 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울 때 더욱더 처짐 현상이 더 심해지기는 합니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여름회는 겨울회와 달리 좀 쫀득함이 떨어집니다 사람의 피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열감에 어, 좀콜라겐하고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파괴되면서 가 얼굴이 약간 퍼져 보이는 시기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올리지오하고 슈링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술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고주파로 이루어진 시술인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 겉이 바깥에 있는 겉을 갖다가 쫀쫀하게 좀 약간 수축시켜주는 시술입니다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불판에 고기를 구어보면은 고기가 약간 익어가면서 약간 수축하면서 쫀쫀해지잖아요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피부에 고주파 열을 실어줘서 그러니까 피부를 수축해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슈랭크 같은 그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열정 포인트가 아무래도 뭐 근막이라든지 피아 지방이라든지 피부 그 아래쪽에다가 맺혀주기 때문에 피부 아래를 수축시켜주는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제 광대가 자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걸 좀 약간 쫀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슈링크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근데 막 지방이 파괴되는 건 싫고 그냥 얼굴에 타이트닝만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게 피부라는 게 피부 겉만 처지는게 아니라 피부안도 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저는 한 8개월 그 정도마다 슈링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는 이제 안에 있는 근육이 라든지 그리고 피하지방 이런 부분들을 좀 떨어진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올리지오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 저는 약간 노화 인자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4, 5개월에 한 번씩 올리지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가 베이비 콜라겐을 작년 12월인가? 11월쯤에 했거든요. 한 6개월 좀 지났어요. 그래서 또 약간 눈이 꺼짐도 있고 또제관자도 엄청 꺼졌었어요. 지금은 좀 좋아져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관자가 꺼지면 이 쌍꺼풀이 눈을 탁 덮는 이런 느낌이 나서 눈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자라든지 옆골에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기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 약간 좀 탄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개인의 만족도이기는 하긴 한데 전 약간 좀 얼굴이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얼굴이 좀 퍼져 보인다 코가 길어 보인다 얼굴이 길쭉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뭐 올리지오, 슈링크, 베이비 콜라겐 이런 조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